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사각형의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목 되는 부분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2등신 3등신 캐릭으로 만들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듬어 주시면 돼요 앞,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쇄골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기본 몸통 모양입니다 몸통을 다 말린 다음에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흰색으로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흰색 클레이를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 하라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앞부분에 붙여주면 됩니다. 앞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등쪽도 만들어줘야겠죠? 같은 방법으로 플레이를 밀뜨 밀어서 모양을 잘라준 다음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다음 주름 옷 주름을 만든 다음에 말리시면 몸통 완성입니다 완성